모두가 궁금해한 박지현 춤의 정제는 비의 레이니즘이었습니다. 중학교 때 JYP 오디션을 보고 싶었다고 얘기한 연습생 꿈나무 박지현의 춤 실력 어떤가요? <웃음>